몇 센치요? 0.5cm 치즈는 껍질채 이렇게 지그시 누르듯이 0.5cm씩 잘라주세요 그래서 치즈가 들어가 있는 걸알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가늘면 치즈가 녹아버리고요 또 굵으면 제대로 또 치즈가 안 녹아있죠 그래서 치즈가 반 정도, 녹은 정도 그래서 껍질채 지그시 누르듯이 이렇게 0.5cm씩 다져 놓으시고요 자, 계란 풀어줍니다 자, 계란이랑 크림 들어가야 되겠죠, 그죠? 자, 계란 세개 여기다가. 생크림 한 작은술만 넣으세요 생크림이 많이 들어가면 유지방이 많기 때문에 색이 빨리 납니다 그래서 한 작은술 정도만 사용하시고 자 소금 5분의 1 작은술 1g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젓가락으로 충분히 흰자 노른자 생크림 섞이도록 풀어줍니다. 지그재그로 바닥 끌고 가면서 지그재그로 음에 네, 조리채에 내려줍니다 자, 섞어주면 잘 내려오죠? 내려오 남는게 없죠 그죠? 준비해주시고요. 시험장 갈 때는 접어서 준비해가지고 갑니다. 자 일단 식용유 한 작은 술 부어서 기름 예열해주시고 프라이팬 코팅해줍니다. 자 젓가락만 사용하셔야 되고요. 스팅은 테두리까지 잘 닦아주세요. 자, 열된 상태에서 불은 최대한 약하게. 최대한 약하게 해서 식용유 한큰술 기름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됩니다. 한큰술 정도 둘러주시고 계란물 부어줍니다. 그래서 약간 부을 때 지글지글 하는 소리가 약간 나셔야 돼요. 그리고 스크램블 시켜줍니다. 자 가장자리부터 가장자리가 먼저 익는다고 했습니다. 자, 젓가락은 일정한 간격 유지하면서 자, 용수철 모양으로 스크램블 잘게 그리고 큰 동작으로 내주시고 가장자리 꼭 긁으면서 하셔야 돼요. 가장자리가 빨리 연고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크램블이 굵기가 일정해야 되고 너무 굵거나 하면 안 됩니다. 가늘기, 스크램벌이 가늘게, 스크램블이 가늘게 되고 굵기가 일정하게 되어야 습니다자 젓가락만 이용해서 만드셔야 되고요. 다른 도구를 쓰시게 되면 실격이세요. 원을 그리는데 원을 그리다가 3분의 1 정도 끓는 자국이 보이면 반쯤 익었을 때 스크램블을 멈추라고 했습니다. 자, 너무 덜 익어도 스크램블 익은 상태가 덜 익어도 오믈렛 잡기가 힘들고요 너무 많이 익어도 힘듭니다 그래서 익은 정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, 이제 응고되기 시작했어요 바닥에 끊는게 끊는 자국이 3분의 1쯤 보이면 지금 한 4분의 1쯤 보입니다 지금 4분의 1쯤 보이고요 이게 3분의 1쯤 보이면 자 요정도입니다. 자 요정도 했을 때자 반대쪽 손잡이 반대쪽으로 스크램블 달걀 물을 옮겨주세요. 자 손잡이 반대쪽으로 테두리 위에까지 올라오도록 하시고 반달 모양 자 반달에서 조금 다리 차야 된다 했습니다. 약간 반달에서 배가 약간 나온 타원형에 그리고 이 부분은 얇게, 이 부분은 달걀물이 많게 이 부분은 달걀물 작게, 이 부분은 많게 해주셔요. 야돼 수평을 맞춰주시고요. 자, 그리고 길게 나오면 안 돼요. 밑으로 떨어져야 됩니다. 원형이 동그랗게 나오도록. 자, 원형 모양 잡아주시고 이 형태를 잘 만들면 오믈렛 형태가 잘 나옵니다. 자, 오늘 치즈 오믈렛이고요. 다음 시간에는 스페니쉬 오믈렛을 할 건데 여기 길이가 다릅니다. 치즈 오믈렛은 한 8cm 정도. 스페니시는 거기서 1cm 더 나올 겁니다. 안에 속재료가 튀어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. 자, 테두리를 이용해서 모양 형태 잡아줄 거예요. 모양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약불부앞부분 계란물 모여있는 이부분을 응고시켜줍니다 서로 모양이대칭이 되어야 됩니다 달걀 양도 대이이 되도록 부분이 응고되고 익으면 가운데가 부풀어 오르고 젓가락으로 가장자리를 떼었을 때잘 떼어져요. 그러면 익은 정도가 적당하고요. 자 너무 덜 익거나 너무 많이 익어도 안 됩니다. 자, 그리고 팬 정리해 줍니다. 그 동안에 응고되는 동안에 팬 정리해 주세요. 아까 닦았던 기름묻혀놨던 키친타올로 닦아주세요. 자 이제 지금 보시면. 여기가 이렇게 떨어지죠? 응고된 거예요. 학생들 같은 경우 여기 이제 응고 시킨다고 너무 오래 있어서 오믈렛이 딱딱해지는 경우에 모양이나 형태도 그렇고. 그래서 너무 오래 응고시키지 않도록 주의합니다. 부분이 이렇게 다 떨어져야 되고요. 자 여기에 가운데 치즈 무덤을 만들어요. 치즈 넣을 줄고간을 마련합니다. 이때도 오믈렛의 형태를 유지하세요. 타원형으로. 치즈가 들어간 게 치즈 오믈렛. 다른 게 들어가면 이제 다른 오믈렛이 되겠죠, 그죠? 네. 그래서 안에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서 스페니시 오믈렛은 다음 시간에 할 스페니시 오믈렛은 스페인식 재료가 들어간다고 해서 스페니시 오믈렛이에요. 치즈 들어가면 치즈 오믈렛. 코리안 어물레 도 만들 수 있겠죠, 그죠? 코리안 어물레 뭐가 들어가면 김치, 모짜렐라 치즈 이런 거 들어가면 아주 맛있겠죠. 자, 여기서 이제 치즈 넣어 줍니다. 치즈는 껍질 채 지그시 누르듯이 잘라주세요. 지그시 눌러주듯이 자, 이렇게 해서 이렇게다가 넣어주세요. 치즈를. 자 너무 많이 넣으면 튀어나와요. 익으면서. 그래서 뭐 많이 넣을 필요는 없어요. 반 정도 이상은 사용을 해주셔야 되구요. 자 이렇게 해서 치즈를 완전히 덮으셔야 됩니다. 자, 여기 앞부분도 떼주셔야 되구요. 자 당겨서 테두리 위에까지 완전히 덮이도록 하세요. 그리고 치즈를 덮어주고 여기 아직까지는 덜 익은 달걀 물이 나오지 않도록 하세요. 치즈만 덮어주시고 자 치즈 덮고 나서 한번더 당겨줍니다. 자 이때는 이제 덜 익은 계란물이 앞으로 와요. 앞으로 오고요 양쪽을 한번더 접어주세요. 자, 양쪽을 한번더 접어주시고 이때 이제 덜 익은 계란물은 형태 모양 맞추기 위해서 타원형으로 계속 이 형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밀리면 안 되고 안으로 말리듯이, 말아주듯이 오믈렛을 만들어줄 겁니다. 자, 양쪽도 접어주시고 자, 그리고 불약하게 예열합니다. 자, 어디를? 여기가 안고가 돼야 되겠죠. 이제 여기가 더 익었으니까. 여기는 많이 익었잖아요. 근데 학생들이 자꾸 여기만 해요. 여기가 딱딱해지고 형태 모양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죠. 자이 부분이 좀응고가 되어야 됩니다. 자응고되면 이렇게 땡겨서요. 또 안으로 이렇게 말아주듯이 테두리 형태 모양 제대로 나오도록 여기 더 익은 달걀물 보내주시고 자이 작업을 좀 빨리 해줘야지 치즈 오믈렛 모양이랑 형태가 오믈렛 모양은 잘 나와요. 자 이렇게 응고되면 자, 테두리 올려주시고 굴리면서 양쪽 끝 형태모양 잡아줍니다 익기 전에 자덜익건 계란물 자 옆으로 보내서 자 굴려가면서 익혀주세요 자 반대쪽도 익혀줘야지 형태모양이 반달모양으로 나오는게 아니고 타원형으로 나와야 돼요 양쪽이다 역배공처럼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테두리 이용해 주시고 이게 쳐주는 효과가 있어요. 원래 오믈렛은 쳐서 만드는데 시험장에서는 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잘못하다가 가스레인지 하고 위에 얹어지는 경우가 있어요. 자 마지막에 버터 마무리해 줍니다. 자 양쪽으로 버터 마무리. 자 처음부터 버터를 내고 하는데도 있어요. 근데 버터는 용점이 낮고 응고가 빨리 되고 색깔이 많이 나기 때문에. 버터를 하는 거를 권하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계란물 깨끗이 닦아주세요. 네, 지저분하게 되니까. 자 완성은 접시에다가 합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치즈 들어가 있는거 보겠습니다. 잘랐을때 이렇게 보면 가운데 눌렀을때 치즈랑 계란이랑 스크램블된게 반반 덜 익은 정도로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치즈 롤렛이 완성이됐습니다